뭐, 애들끼리 싸우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래! 애들은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! 근데 너가 그러면 안 되지! 애교육 똑바로 안 해? 아이 이 잘못은 어른의 잘못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네가애 대신 맞을래? <목소리> 저, 부모인데요! 교장 나오라고 하세요! 학교는 일이 이렇게 될 동안 뭘 하고 있던 거죠? 교육청에 민원 넣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. 그래서 바보같이 맞고만 있었다고? 아니야, 나도 때렸어.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, 이겼어? 걔는 울고, 난안 울었어. 좋아, 잘했어. 먼저 운 놈이 진 거야. 괜찮니? 어디 아픈 데는 없고? 어, 별거 아니야. 그냥 친구랑 말싸움하다가 다툰 거야. 얘기로 잘 풀었어. 진짜야?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? 아, 내가 거짓말을 왜 해? 혹시 괴롭힘 당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? 아,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. 진짜지? 아, 진짜라니까 왜 이렇게 못 믿어 내 친구한테 전화해봐 그럼 흥, 응, 알겠어 근데 너 진짜 어쩌다가 싸우게 된 거니? 제가 걔 물건 쓰다가 다툼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서로 다친 데는 없고? 네? 그래서 화해는 했니? 네, 걔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. 다음부터는 싸우면 안 된다. 뭐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고들 하니까. 큰일 아니어서 다행이네. 괜찮니? 우리 오빠이 많이 슬프고 속상했겠다. 많이 아팠니? 괜찮아. 괜찮아.